너 화장하는 여자니? 화자, 화장품을 음, 갖고 나네니 어. <웃음> 언제부터? <웃음> 어나 오늘 웬일로 파우더랑 어, 립스틱 챙겼어. 파우더도 좀 바르고. 나 화장 좀 했잖아, 어때? 그러네. 어. 네. 어때? 어왜 항상 사람 보다 <웃음> 사람 같아, 어때? 사람이 좀있어조금돼야돼 <웃음> <웃음> 우리. 그동안 너무 막어 안녕. 안녕! 이게 폰즈인 것 같아. 응. 본토 발음으로. 이게 발음. 폰즈, 게 <웃음> <웃음> 폰즈, 폰즈. 즈 폰즈. 즈 폰즈. 폰즈, 폰즈. 폰즈. 폰아너 이거다 너 이거다 그즈폰 어? 어. <웃음> 너 이거다. 그치? 어. 어. 어. <웃음> 버섯 잔치인 버섯 잔치 때려 때려? 어, 때려 넣어? 다 넣어버려? 다 넣어버려? <웃음> 물어보면서 그냥 다넣고버렸 <웃음> 그거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깜빡 잘라주면 애들 먹는다 <웃음> 알콤하더라, 애들이 좋아해 <웃음> <뒤에 웃음> <넣어? 웃음> 한입 먹어봐, 한입에 <웃음> 아. <웃음> 어차피 다 들어갈 건데 뭐 <웃음> 부럽다, 운전하는 네?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부어워 뭔가 멋있어. 아, 어, 여기다, 여기, 여기. 힐리하네 힐링하네. 힐링하에 힐링하네. 무지개, 얼굴에 무지개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올라갔어요 나는... 현실이야? 체육활동이랑 간식 먹기 맞아요? 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나실다실줄게 안녕 해리 테리야. 오늘 유치원에서 환교공원의 금도선을 알려주셔서 함께 등산하고 왔지? 맑은 공기하고 예쁜 풍경을 보니까 어때? 좋아요.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라서 너무 좋아. 내년에는 해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테리도 6살이 되는데 유치원에 동생이 생기는 거야, 테리도. 그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 엄마는 너무 행복해. 소한 마리 없 <웃음> 그래? <웃음> 엄마는 혜휘가 말했던 것처럼 평생 너희들의 보물 지도가 되어줄 거야 엄무나 사랑해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귀태기를 열어야지 듣고, 듣고 있어? 엄마 뭐라고 했어? 형태리 업데이 잘 들었어? 어? 내, 내가 한번더 읽어볼래 엄마, 어, 여기 그래? 장갑 있나봐 여기 장갑하나봐 <웃음> 태리야, 엄마가 태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였거든. 봐봐, 하나, 둘, 셋. 그 정신 차린 친구야. <웃음> 예, 예. 이거지? <웃음> <웃음> 응, 응. 응.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사랑해, 어쩜 사랑해, 사랑해. 봐봐. 저것도... 아니, 멈춰 있어봐. 아아래를 봐. 아, 야지개도가지개도지개도무지개래지무지개야무지개무지개무지개무지개무지개 무지개도 무지지지 응 <목소리> 음, 맞아맞아 엄마 아 우리 자도 아, 있었는데 어이 두개 그래 언니가 앞에 있어서앞빠 막지마 앞빠 아, 막지마 그럼 여기 옆으로 가면 알지 <웃음> 너희들 진짜 거머리야 응? 너희들 딱풀이야 딱풀? 이렇게 나여기가 언니 <웃음> 옆으로 가라여기가 끈끈이 주걱 같아 끈끈이 주걱 너희들 엄마는 파리 죽어 엄마. 가 언니가 파리 학교 다녀주면 뭔지 알아? 이 7살이 반이 되잖아 아니 아직 6살 반찬은 됐 <전간의> <brasile> <comparemen> <opening>